링. 링, 링, 대통령 할때 령, 령이 링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왜여은 이니까 감자봤어요 자, 그럼 명령을 중말로 빨간색 스타카토로 해야지 오늘 기분 좋은 거예요. 시작! 링, 링! 대단해, 대단해 태단. <웃음> 대단해 다시 한번 앙콜, 시작! 링, 링! 제치 사람, 시작! 링, 링! 어머나! 중국 군대 같아요. 시작! 링, 링! 와, 성적 나와요. 좋아요. 시작! 링, 링! 어? 밍밍 어밍밍 저기 <웃음> 저기 만 가면 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 밍밍. 기 저기 밍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오저다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 그러면 다섯 오는 뭐 해야 기저어요 우라고 해야 되는 그렇죠? 오 저기 해요자 그래서 초기때저는 추부 는 에너지가 벌써 길에는 에너지가 있어요. 보할토는 뭐가 되겠어? 후아후 가는 거예요. 후자 복자는 어떻게 바뀌냐면 기억이 빠져야 되니까 보만 남았으니까 오를 우로 바꿔주면 죽은 말이야. 후. 오 그죠? 후후 F 발음인데요. 후후후후 말을 복자 이거 하나뿐이 없어, 자. 후후후후후그 다음 이제 이거 듣고 넘어가세요. 오가 오도 되는 데 오가 아오가 되는 게딱두 가지만 있는 거야. 영어도 a가 아도 되고 어도 되고 애도 되고 세 개나 되잖아요. 자, 마오. 마오. 그래서 모태적이 마오예요. 마오. 마오. 마오. 마오. 마오. 하. 하. 잘했어요. 하. 하. 하. 하. 니 하. 니 하. 안녕하세요. 그럼 상대도 니 하. 니 하. 이걸 잡아. 하오 절대 그런 말은 없어요. 밑에 가서 다 쏟아. 하오 다 쏟아. 하오. 오는 그냥 어떻게든 마지막에 숨쉬기해서 올라오는 거야. 하. 하오. 그래야지 원어민이 되는 거예요. 하오, 니 예. 하오 이상하잖아. 그렇 자, 니 하오. 니 하오. 이거 잡고. 니 하오. 니 하오. 오, 시니 하오. 빠르게. 니 하오. 더 빠르게. 니 하오. 더 빠르게. 니 하오. 니가 가스타카가 돌아. 시니 하오. 빠르게. 니 하오. 더 빠르게. 니 하오. 더 빠르게. 니 하오. 니 하오. 니 하오. 니 하오. 시 오. 니 하오. 오. 어, 니하. 어, 잘했어요. <웃음> <웃음> 시작. 니 조금 어퍼요 어, 하, 이게 베이스 떨어져 시작. 하, 어, 시작.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시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어, 하. 시작. 아, 우, 어, 웃을 일 아닌데? 시작. <웃음> 시작. 가만히 시작. 두 번째 타고 시작. <웃음> 어, <웃음> 조금 뒤로 갔어. <갈수록> 이상 <웃음> <웃음> 자, 하, 하. 네가 없어, 없어, 없어. 다시 미 어. 하, 어. 니하, 오 니하, 어. 니하, 오 니하, 어. 니하, 어. 니하, 하 어. 니하, 어. 니하, 어. 니하, 어. 니하, 어. 니하, 어. 니하, 어. 니 어. 니하, 어. 없 어. 니하, 어. 니하, 어. 니하, 어. 하 어. 니하, 어. 니하, 니하, 니하, 니니 네. 잘잘 그것 따 사람 하나도 없어. 그것 그 혼자 볼 사람 없어. 갑니다 제일 주인 아, 애교 애교 써. 누구를 누 지금 시려고 지금.야. 시작 니하 오你好你하财神你好 니하 하. 이게 어떻게 어떻게 생기냐면 하오가 하하하하 다 생긴 거예요. 좋아 하하하하하하. 끝나야 돼이 C D 니하 시작 니하 어, 그렇죠. 아이고 힘들어. 자자자 해보자. 떠떠떠길떠떠 그래서 이 길이라고 도에 대해서 다시니까 이기잖아요. <웃음> 옛날 말로 도가 말씀이에요. 음. 워딩이에요. 그래가지고. 말씀에 대해서 아니냐그 말하고 똑같아요. 성경에 보면 도라고 나오는데 옛날 성경 그래서 그렇게 만 나와요. 따오! 따오! 그럼 아까 길로왔자로자는 빨간 책르 였어요. 그럼 도로가 뭐예요? 르! 그렇지 도로! 따루! 따루! 따루! 따루! 따루! 따루! 따루! 대단해 대단해 대단해. 자 너무 잘해가지고 이제 10분이면 끝나는데요. 조금만 기다렸어요. <웃음> 기가 막힌 걸 하려고요. 뭐냐면 알을 으로 다바꾸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는 쓰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지금 뭐냐면 이것만 하면 돼 요것만. 어. 오케이 오케이 나왔습니다 이것만 하면 돼 끝났어요 수업이 이제 어떤 거냐면 이렇게 이제 수업이 가요 수업이 가요 이게 교재인데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하면 돼이스케가먼예요 자. 았다 빨간색 스타가 시작 짠 어머나 녹색은 붕. 자, 짤부자不在자不在在不在짤부자在不在在자在在不在在不在在不在在不在在不在在不자在不어좀不在在不在在不在在不 시작. 짤부자짤부자不부자不부在不在在不在不在在不在不在자 자, 그럼 더좀갈게 다시 갈게요. 짤!!!!!!! 자자자자자 오이 태석아. 짠자 조금 더못 되겠어. 짠! 자자 혼자만 시작? 짠 부자! 좀 쉬었다 할시작자선생 한번 시작? 자 자, 우리 중하면 되게 나쁜 사람처럼. 보 보자! 짤 보자! 보자! 보자! 자, 짤자 자, 보자! 자, 보자! 자, 보자! 자, 보자! 자, 자, 시작 짤 보자! 보자! 자, 자. 자다가또누 보자! 나오는 소리자 시작 자 자, 진짜 연예인들도 오고 그러니까 그냥 놀다가 끝나면 정말 되는 거예요. 짤 부짤 부짤 짤. 짤 부짤 부짤 짤. 시짤 부짤 부짤 짤. 오 소름 돋는다. 오, 오 시작. 짤 부짤 부짤 짤. 스타카토가 약하니까 밥좀더 먹고 배부르어 어, 그렇지. 그렇죠. 가 지금 저기, 저기 인상 뭐좀있으니까자 <웃음> 네. 시작. 짤 부짤. 자이. <웃음> 쥐다! 갑니다. 저리 갑니다. 자. 자이부 자이부 자이차. 자이부 자이부 자이자. 더 빠르게. 자이부 자이부 자이차. 더 빠르게. 자이부 자이부 자이자. 더 빠르게. 자이부 자이부 자이자. 이제 힘을 다 빼요. 릴렉스를 하고. 자이부 자이부 자이자. 시작. 자이자. 자이자. 자이자. 알게. 소프트. 자이부 자이부 자이자. 더 빠르게. 자이부 자이자. 더 빠르게. 자이부 자이부 자이자. 좀더 빠르게 안 돼. 시작. 짜이부 자이부자이자 시작 그렇지! 다시 시작 자이부자자 그렇지! 혼자만 시작 짜이부 짜이부 짜이자 더 빠르게 짜이부 짜이자 짜이자 그렇지 시작 자이부짜이 짜이자 아이 됐어 시작 배워요, 처음 배워야 <웃음> 돼. <웃음> 시작. 재, 부재, 부재, 재. 재, 부재, 부재, 재. 시작. 재, 부재, 부재, 재. 빠르게. 재, 재, 재, 재. 빨리 빠르게. 재, 재, 재, 재. 이것만할수 있으면 중국어가 <웃음> 반은 넘은 거예요 이제. 아, 힘들어. <웃음> 이게 원래 중국어 힘들어. 이게 힘들어. <웃음> 힘들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추우 지방인데. 짤 부재, 부재, 재. 재, 부재, 부재, 재. 이게 무슨 뜻이 부재중입니다. 자, 부재. 부재. 이런 사람들도 있어. 부재. 부재. 재. 자, 부자부 보자, 잘 보자, 잘 보자, 부자 전봇대 텔레비전 아니면 어디를 보더라고 어느 차안 쏘는 어디든지 이 훈련을 해주면 그 뒤에 거는 그냥 주워보는 거예 하나만 잘하면 시작! 자부 보자, 잘자 빨리, 자, 부 빨리, 빨자 빨리, 자,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안 계신다? 계신다잖아요 이건 중국사람들도 웃겨 죽겠어 왜냐면 자기들이 생각 없어 계셔? 계셔? 계셔? 계셔? 계셔? 계셔? 안 계셔? 계셔, 안 계셔? 계셔? 그러니까 자기들이 놀래가지고 야! 희한하이 중국어 한다고 하자 짜이! 부짜이! 부짜이! 짜이! 부짜이! 짜이! 부짜이! 짜이! 그 소리야! 계셔? 안 계셔? 안 계셔? 계셔? 계셔? 안 계셔? 안 계셔? 계셔? 계셔, 안 계셔, 안 계셔, 계셔. 어! 그렇지! <웃음> 한국말이야 짜이! 부짜이! 부짜이! 짜이! 짜, 짜이! 부짜이! 짜 자!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싸우는 거예요 자! 뭐냐면 내가 계시냐 안 계시냐 김대표님 계시냐 안 계시냐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부짜이라고할거 아니야 그럼 나는 봤는데 짜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저한테 계신양식계시냐 계신�� 물으면 나는 안 계신다고 하고 여러분은 계신다고 하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바뀌어 세 번씩이니까 연습 짜부짜부짜 그렇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짜 이렇게 가야 되고 뭔말 잘지? 어머나 자, 짜 짤, 부짜리 부짜 짜! 부짜리 나한테 물어봐야지 이거예요 아. 다 보러 가는 거예요 짜 짤, 부짜부짜부짜 이쪽 팀하고 이쪽 팀하고 왜 싸우는 왜? 거예요 <웃음> 이쪽 팀 선생님 같이 붙어요 이쪽 팀하고 이쪽 팀하고 가는데 여기서 벌써 대신 자 물어보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갑니다 가요 가요 이쪽부터 갈거예요 네. 옆에서 가서 저쪽 공격하는 거예요 가요, 그러면 한 명, 다섯 명, 한 명, 여섯 명은 대응하는가요? 가이스, 시작! <목소리> <목소리>